프랑크푸르트 마인타워입니다 건물이 e 죠건이이 o 죠 독일의 o g 탄이라고 o i 는프랑크푸르트 m 이렇게 고추건물이 있는데 오늘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중앙포르트에 있습니다 그것도 높을 뿐만 아니라 너비도 엄청 넓네요 이거 무슨 단지 같은데 날씨가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밝은. 이러한 아름다움. 유리도 아, 진짜 다양한네 색깔이 검은색 유리 회색 유리 청색 유리 갈색 유리 건물도 아... 알록달록한 느낌이라니 까 아, 완전 시커먼데 위에 하늘을 그 아래쪽에 보이는 하늘은 엄청 많아. 네 조화 또 이건 나름의 분위기가 있네 건물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막 엄청 굉장하진 않지만 그 이렇게... 다 같이 이렇게 보면은 건물들을 하나하나 다 같이 보면은 뭔가 좀더 나은 기분? 좀더 근사한 기분이 들긴 해요. 이게 바로 조화의 힘인가요? 그냥 만약에 이 건물 한 채가 딸랑 있었다고 하면좀 토해질 수 있었겠죠. 근데 이 주변에 이렇게 큰 건물들도 같이 있으니까 서로 좀더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